이 영상은 블로깅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깅포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지금 매우 핫한 팝체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논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팝체인 논란 전에 단기 차트 분석 두 가지만 보고 갈게요. 이분은 제목에 비트코인 이륙 준비가 끝났다. 근데 이륙 전에 얼마나 하락할까? 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곧 상승장으로 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곧 상승장에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900 아래로 떨어지면은 하락장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7,000대까지는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전에 경고했던 저항선에 부딪혀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 검은색 대각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분홍색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점선 있는 검은색 점을 이 선을 뚫으면 은 아래에 있는 검은 선까지도 열어두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맥디 MACD 보시면은 MACD라고도 하는데 이 맥디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긴 한데요. 아직 빨간색 띠로 보이는 이 아주 강한 지지선 있죠. 비트코인이 아직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 빨간색 강력한 지지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바뀌는 순간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거대한 패닉셀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듬 이,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 간단하게 단기 차트 두 개만 봤어요 그래서 장기 차트 분석은 제가 예전에 올린 동영상 중에서 비트코인 차트 정리 오미세고 카이버 비썸 상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한 3분부터 보시면은 장기 분석한 차트들이 있어요 그때 분석드린 거랑 솔직히 별로 차이가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빗썸 상장 연기 논란된 팝체인 살펴볼게요. 논란이랑 팝체인 대표의 해명기사까지 살펴볼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빗썸에서 15일 화요일에 팝체인 상장 계획을 밝혔는데 논란이 생겨서 상장을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빗썸이 지금 자본력도 검증 안된팝 체인의 이 발행 주체인 더 ENM이라는 회사 있거든요. 여기랑 같이 폰지 사기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막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빗썸은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상장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논란 중점인 다섯 가지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ICO도 하지 않은 득보잡을 왜? 그러니까 빗썸이 세계 최초로 팝체인을 상장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 팝체인이 ICO도 거치지 않았고 지금 코인을 생성한 지 2주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상장이 좀 상당히 보수적인 빗썸이 뭐 요새 상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빗썸의 과거에 비하면은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팝체인의 투자자가 단 18명이고 그 중에 2명이 팝체인의 88%를 보유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상장 공지를 한 15일에 팝체인을 보유한 가상지갑이 18개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개의 지갑에 팝체인 총 발행량의 88%에 해당하는 18억 개의 <웃음> 코인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8개 되게 좋아하네요. <웃음> 아니 이런 코인이 상장이 돼서 만약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 투자자들 도는그두 명이 거의 다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피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다 안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16일 새벽부터 이 팝체인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팝체인 보유 지갑 수량이 18개에서 222개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지갑이 한 사람이 사실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갑 주인이 그 지갑 주인이고 뭐 이런 걸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보유 사람 수는 같고 보유 지갑 수만 달라진 거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팝체인 대표의 해명도 곧 나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세번째는 순 손실이 207억 더위에는 믿을 수 있나 라고 하는데 팝체인의 발행 주체로 지목되는 이더이앤엠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가 MCN 방송 플랫폼 팝콘TV랑 셀럽TV를 운영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난해에 207억 원의 순, 손실을 냈대요. 이익 아니고 손실인데 자본금이 91억 원이라고 하고 지금 팝체인 시카총액이 뭐 6천억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자본금이 91억인 회사가 6천억 원을 조달을 이비썸 어, 관계자가 영상 컨텐츠라는 비즈니스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상장을 결정했다고 라 하는데 음...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명도 곧 나와요. 항상 양쪽 의견 다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도 꼭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썸 개발자가 팝체인 개발에 참여를 했다는 논란. 예, 우연일까요? <웃음> 빗썸이 자체 발행한 빗썸코인 있죠? 그 개발자 중에서 3명이 팝체인 개발에 참여를 했다는 점도 의심을 사는 대목이라고 하는데 빗썸의 싱가폴 법인 개발자 중에서 3명이 팝체인 소스코드를 수정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팝체인 전체 5.2%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빗썸코인 15억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죠? 음, 논란 중에 하나라고 하고 사실 이 외에도 논란은 더 많아요 이 블로그 글에는 9가지나 있죠 그래도 사실 몇몇 사람들의 말만 믿고 아 얘네 스캠이네 스캠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는 또 없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팝체인 대표의 해명글도 읽어볼게요 다단계 논란 팝체인 대표가 사기 절대 아니다 오해 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생 암호화폐라서 국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오해를 샀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테크니컬 미더블 개최를 해서 시장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팝체인 소스코드가 지금 암호화폐 유로드 코드에서 이름만 변경한 거고 유로드도 기존 암호화폐 코드를 되게 짜집기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들을 벤치마킹을 한 것이라면서 유로드팀은 팝체인 초기부터 자문을 해줬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비선코인 개발진이 팝체인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는 팝체인은 해당 인원이 겸임으로 이제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팝체인 91% 음 여기서는 또 88%가 아니라 91%네요. 근데 어쨌든 81%든 91%든 모여 있었던 두 개의 계좌에 대해서는 두 계좌 모두 팝체인의 재단을 것이고 76%를 가지고 있는 그 계좌는 토큰 분배 전에 팝체인 재단이 보유하고 를 있었던 거고 15%는 에어드랍용, 마케팅용으로 별도를 관리한 재단의 계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팝체인 대표가 토큰 재판매로 인해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장 직전까지 토큰 배부를 하지 않기로 사모투자자들이랑 합의를 했고 그래서 17일로 예정된 상장이 다가와서 15일부터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토큰을 3호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해서 계좌가 늘어난 거지 논란을 의식해서 급격히 막 늘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는 어, 이런 논란이 일자 18개였던 지갑이 200개가 넘게 생겼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아, 원래 3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예정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팝체인의 백서에는 이 15%는 마케팅에 40%는 채굴 5%는 재단, 10%는 개발팀이 가져가는데 1년간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겨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사모투자자들한테 분배되고 거기에 절반은 또 6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17일 빗섬에 최초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해외거래소인 블랙스에서 팝체인이 상장이 돼 있어서 여기는 이제 재단이랑 상장 협의를 하지 않고 상장을 한 곳이라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팝체인 시카총액 6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 유통 물량 기준으로 따졌을 때 6천억 원이 아니고 3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팝체인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싼 건 어제 꿋꿋이 암호화폐를 다섯 종이나 상장을 했어요 텐엑스, 왁스, 파워레저, 루프링, 기프토 이렇게 다섯 가지 암호화폐를 팝 체인 상장 철회한 바로 직후에 상장을 거의 했다고 하는데 다섯 음종 모두 이제 상장 후에 가격이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는데 상장 후에 가격이 급변하는 것은 주식,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니까요. 좋은 프로젝트라면 은 꾸준히 가격이 오를 거고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라면 세력의 장난에 몇번 놀아나다가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거는 항상 유념해 두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업비트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받고 어 그래서 비썸이 어 우리는 안전한 거래소예요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팝제인 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거래소를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나와야 되는데 음 일단은 여러분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